자 이제는 5번이다 5번 3번은 우리는 사종 카드 갖고 했고 그죠 4번은 번은 우리는 어? 옥황상제 카드 갖고 했다 그제 그런데 여기서 정리하자 이. 기인이 될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어, 파액이 될 수도 있다 그제 긴이 되는 것은 우리는 옥광상재가 되는 것이고, 파액으로 몰고 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액돌이가 커져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염라대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인간카드가 하일 때는 여기로 가고, 로일 때는 여기로 가는 거야. 미디움일 때는. 미디움일 때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고, 가는 거야. 보통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아주, 그, 카드를, 카드가 놓으면 설명을 할게요. 그거는 지금의, 지금의 영혼 상태는, 응, 욕구가 부족하다는 거다. 욕구가 부족한 그런 상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섯. 5번. 5번에는 뭐, 뭐죠? 오행작용료이다. 그치? 오행 작용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슨 카드를 선택할까? 에공카드 응, 다섯 인데. 보따리. 아그그 보따리는 그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카드, 옥황상제 카드를 선택한 카드. 그러니까, 옥강상자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카드를 선택했을까? 만약에 천복대왕을, 어, 어 천복대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 자, 뭐, 알아야 되겠지. 자, 제일 처음에 천명대왕이 있을 때는, 응? 음? 천명대왕에서는 영혼카드를 뽑고, 자, 인지천, 어떻게? 해? 이, 천지인이 다섯 장의 카드를 뽑는 거야. 인지, 청기, 인지, 청기, 다섯 장씩 되어 있잖아. 그제? 그린카드가각 사종으로 다섯 장, 그래 총 스물 장이 되어 있잖아. 그제? 9번, 10번부터 10번, 11, 12, 1 자, 그 다음에 천인대왕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인간카드를 해갖고 이렇게 뽑는 거야. 자, 그다음에 우리는 천복 대왕일 때는 어떻게 귀신 카드를 요거를 뽑는 것이고 천덕 대왕일 경우에는 인형 카드를 요것을 뽑는 거라. 그러면 나는 어떤 카드를 뽑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뽑는다 이거지? 자이 속에도 이 속에는 우리 카드 한 장만 뽑았잖아, 그지? 그 카드 한 장에는 기인이 있고 파액이 있는 거야. 근데 기인이고 파액만 있다고 했지 내용을 모르잖아, 그지? 내용을 모르잖아. 내용 모르지? 그럼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은 어디서 찾아? 여기서 찾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찾을까? 이는 건다. 여러분들이 이 잠시듯이 이거는 이거다. 저거는 저거다가 아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오행 작용에는. 우리 보따리 설명할 때, 보따리 설명할 때 어떻게 해? 하나는 처음에는 생이 있고 역생이 있고, 그 다음에, 극이 있다고 했잖아. 맞지 예. 생이 있고, 역생이 있고, 극이 있다고 했잖아. 몰라? 알잖아, 그제? 알지? 자, 그러면. 네게 됐다. 여러분들의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는 구분하자고요. 자, 1번일 때 여러분들이 보따리에서, 음, 보따리에서 우리가 추구한 것이 아닌, 예? 여러분들이 그 어, 보따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때 푸는 이 내용들이 있지. 이것이, 예? 이거 병을 뭐라고 해서? 신체. 응? 아이지, 노란 보따리. 알지, 노란 보따리. 이것이 신체라 잖아 건강. 예? 바쁜 거 몸. 그렇게 일, 일이. 이것이 응? 우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제? 자, 이것이 우리는 뭘 했나? 돈. 그제? 자, 이것은 하는, 응? 이거 돈이고, 이거는 응? 어떻게? 기술. 기술. 도구인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책이라고 했다 그지 이것이 옷이라고 했다 옷에는 우리는 명예라고 했지 자 이거는 노란 보따리는 병이 아니라 했잖아 이굴 신체로 그렸는데 이굴 신체로 그리신 것 같은데. 신체는 아니 신체나이지, 신체는 이거 아 이거 신체, 이게 신체랬나? 이게 신체어 맞다 그지 이거는, 어, 이거는 일이고, ,이. 자, 이거는 몸이고, 어, 요거는 신체고, 요거는 일이고, ,이. 이거는 돈이고, 이거는 어? 기술이고, 이거는 명예라고 그랬다, 그제?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바뀌면서 작용을 하는 거 그러면 아까 전에 2일 뭐랬노? 우리 유민호 씨그한거 뭐랬노? 2, 2, 1, 3, 2, 1, 3, 2에 3이다. 그렇지 응. 2, 1, 3, 2에 3이다. 나는 어떤 카드? 옥강산제자에서 귀신 카드를 뽑았다. 맞나? 옥황산제2분 아니 오공산지에서 귀신카드를 보잖아 아, 예. 귀신카드, 그제? 그러면 귀신카드 갖고, 인지, 귀신카드 인지청기, 이거 갖고 푸는 거야. 그럼 여기 뭐한개 선택하고 싶나? 음, 저기 뭐야? 저 재물을 그려봤는데. 삼? 네, 삼. 자, 나는 어떻게? 이거 뭐, 어떻게 일 공부해갖고 열심히 잘 되겠냐 물었다, 그치? 그래갖고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됐어, 그치? 귀신이 해박을 잘 녹는다 했다, 는 그치? 그럼 해박을 녹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면서 어떤 자애 요인이 자꾸 생길까? 이런 것을 자꾸 지금 푸는 거야. 에이? 자, 그러면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그치? 그러면 나는 돈이 되려고 하면, 에이? 돈이 되려고 하면 이것이 생해야 되잖아. 또, 봐라, 또, 또 공부, 또, 또 공부. 공부를 해야만이. <웃음> 또, 내 선택하는,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야. 응, 응, 응. 또 공부해야, 공부를 해야만이 이 명예를 응, 얻을 수 응, 있는 거야. 응.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역생 한다 했지, 그지 역생. 이거는 생이다 이. 생, 생이다, 그지 자 역생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엉뚱한 공부만 실컷 하고 나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명예를 명예를 거꾸로 미칠면 망신을 당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공부 확실히 내가 운명적으로 내가 이것을 배워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해방을 놓는 것은 누가 해방나 기다리 가는 귀신들이 잡기들이 해방을 잡고 온다이며 산을로 덜로. 그러면 우리는 어째 생이 안 되고 역생이돼 버는 거야. 그러면 이쪽으로 가다가 어떻게 벌금벗은옷이어버뿐다 그제. 그럼 망신만 당하는 거야. 오케이. 하루게 하루게 가고 이제 나더러 가고 무슨 하루게 그냥 망신살이 들어가는 게 망신살이. 공부 안 하고 막 가르치다 했었다가 망신살 들어가면 곤란하잖아. 응? 여기 지금 5번, 5번 계산을 3을 골서 그래, 5에서 3을 골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치? 응? 음. 네? 돈은 어디 가고 없고, 나는 돈을 요구했지만, 어디 가고 없고, 어, 망신살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거 하지 말고 정신 차리갖고 어떻게? 요거 생 해야 되겠지? 근데 너 천명, 천인, 천모, 천력이 있잖아요. 응. 음. 그 중에서 지금, 영혼에서도 이게, 천, 인지, 천지, 저기, 천지인지. 요거 카드가 여기서 그, 그, 어, 그 카드지. 스무 장에서 뽑는 거야? 아니지, 요 다섯 장. 5장. 요 다섯 장 밖에 없잖아. 그린 카드 다섯 장. 오픈 카드. 그러면 각자 다, 각자 다 뽑는 거예요 아니지, 아니지. 내가 여기서 뽑은 거. 아... 여기서 우리 나는 무슨, 무슨, 뭘 뽑았노? 3번을 뽑았잖아. 음. 그렇게, 요거, 귀신카드. 네. 귀신카드에 있는 그러니까 인지챙기들나 예. 아, 아, 그렇게 귀신카드에서 뽑는, 내가 요것을 뽑았기 때문에 요 카드 가지고 뽑는 거야. 음. 그럼요 카드가 나에게 어떤 일을 만들 것인가 이것을 푸는 거야. 음. 그러면은, 이걸, 뭐 저기, 오픈카드를 뽑을 적에는, 음. 앞에서부터 뽑은 거를 쫙 드러나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이, 그, 뭘. <웃음> 막한 사람 하는데 이런 놀기는뭔놀으나 뭐 그냥 보면 되지. 음, 음 그때 하나씩 뽑아서 얘기. 응. 그냥. 그 그래, 정도만. 난저는상담하게큰놀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적어놔도 되잖아. 조금 조금 행개놓고이 사람이 이렇게 딱 적으면 되지.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정상적으로 갈 때, 자, 귀신이 와줄 때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이 공부를 시기 가지고? 이? 이렇게 명예를 얻게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귀신들이 막 해방을 놓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어떻게 논, 논다리 옷을 입어보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가겠노 논다리 옷을 입고 나면 산으로, 덜로, 불판으로막 가겠지 바닷가로 그러면 결국은 돈도 안 된다는 거다 그죠? 음, 그러면 돈도 안 되는 거다 자, 아까, 우리, 우리, 그, 뭐, 그, 우리 정훈장님은 한번 풀어봐. 아까 뭐지? <웃음> 빨리 어봐 응? 적어놓은 거 없나? 누가? <웃음> 자, 여기서, 여기서 벗어난 게없다 이제. 정말 벗어난 거 없다. 그럼 요거는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 1, 3, 3에, 나는. 1, 3, 3에, 여기서요? 할렐루야. <웃음> 1, 3, 3에 뭐 뽑았어? 2, 1, 3, 3에 이등가 모르겠어. 어, 입, 입 뽑았다. <웃음> 자, 이번에 다한번 뽑아봐, 여기서. 아니, 그 다음에는. 5번, 5번까지, 5번 됐어. 어, 4번. 자, 1, 3, 3에 4번이다. 나는 업적 공덕으로 인해서 이것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 된다 했다, 그지? 가야 된다 했다. 이? 가야 된다면 이거는 기인으로 작용하겠지, 그지? 천인 대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게 되면 천인 대화. 명예를 중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있지 그러면 기인이 작용하면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옷을 입을 것이요. 어떻게? 나는 내 몸도 밥빠지 갖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지. 지금 사고가 지금 그, 또어 사고잖아. 정말 열심히 하는 지금. 역, 역생은 안 하겠지, 이제, 그지? 역생할 시간이 없다. 나할 시간이 없다. 아, 그건 아까도 씩씩 했잖아. 다 이렇게, 이거는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보고 하더라도, 뻔해. 그래서, 이거는, 지, 이거는, 이거는 지, 이거는 지 마음대로 잘안 되는 거요 하고 싶어도, 내가 이거 뻔하게, 이거 뽑고 싶어도, 이거 뽑게 돼. 응? 에이, 자기 거를 갖다가 뭐하고 있으면 어떡해. 이, 이, 이, 여기 한번 볼까? 여기는 뭔가? 뭐, 어떻게 생각나는건 모르겠다. 나는 내, 내를 공부시키는 조상이 있다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나는 이런 명예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 나는 바빠진다. 그지 그래서 내이 기운들이 강해진다. 그러면 나는 이런 작용을 하고, 이 기인이 이런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역으로 어떻게, 나는 하게 되면 이 가다가 이것이 자꾸 해방을 놓으니까 나는 어떻게, 이런데 휘둘리지 말고 이렇게 생으로 가도록 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나는 이런데 휘둘리지 말고 이렇게 가라 생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이런 기회가 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꾸로 가는 사람은 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고 답이 딱 나온 거잖아 응. 3143? 3133 3133아33 어. 되게 좋아하네. 3 1 3 3에 그다음에 될까? 어, 이거 3133 다음에 그다음에 안 뽑았지. 살뽑았네 아니 하나 뽑고 또 뽑았어요. 아, 어, 한번봐 봐. 뽑았다 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이 뽑고 그다음에 또 뽑아 봐 봐. 1. 다 됐다. <웃음> 자, 나는 기인공덕이 그제 나는 기인공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귀신 카드를 뽑아놨다나 그제 귀신이 나는 인공동으로내그것을하니까 내가 귀신이 도울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는 뽑은 것이 뭘까 이 천인 대왕이 했다 명예를 중시하는 그지. 여기에는 뭐가 책을 줬다 했잖아 그제. 그러면 어떻게 이 천인 대왕이 나를 돕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야. 내 지금 공부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다는 거다.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 됐는데 공부는 지금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지금 그 그래라잖아. 그다음 일이다, 요거다 이 말이야. 내 몸이잖아, 그지? 그지? 내가 생각하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일이 생기나는 거야? 바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바빠지면 나는 돈이 되는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것을놓치면어떻게 되겠노? 이래가 꽝해가돈깨 물지, 만한다 저기 공바로 안 오더라면, 나는 어떻게든, 토동산 가갖고 너민도 소가고, 빈내가고아내갖고내 모레 어떻게 될지 뭐, 희고이 하고, 이럴 수도 고다렇게 하고, 게 하고, 이렇게 하 하고, 이렇수 하고, 이이하 아, 어, 요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 마음, 그 영원히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요 손바닥 에다 들어있는 거야. 또 한, 또, 또한 번을 볼까?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뽑았노? 여기는 어떻게? 여기 자양도, 여기 자양도, 여기는, 아, 여기 부산, 네? 3? 3313에서. 3313에서. 점 3을 뽑았죠. 점 3? 이거 점 보고? 삼회에서또한개더 어, 뽑아보라 일을, 예, 일을 하고 자 우리 우리 그 원장님은 내가 지금 사무실 처리가 잘 되겠나 이게 했잖아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이 진행사항은 긍정이라고 그랬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긍정이라고 했다 그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부정이고 되고 있는 사항은 긍정이랬다 자 긍정으로 이렇게 됐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건 인연 카드잖아. 기인이다, 그제. 제 명제를 아, 명제 바꾸 안아명고 그런 게 있는. 자 그러면 이것이 인연 카드다, 그제. 내가 이렇게 안 됐을 때는 이 인연들이 나를 해코질할 것에다 했다, 그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천복을 뽑은거야 그제? 그러면 이것이 삼삼이니까 나는 시비거리라 있지만은 내가 진행하는 거야, 그제. 그 운명이 아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그제. 그러면 남의 도움을 받기, 나의, 나로서는 나 어떻게, 해? 내 영혼은 어떻게 해? 어쩌면 정반대로 부족이 되어버린 거야 내내게 아니니까 그지? 그러면 부족이 되면 이거 삽이다 이거다 그지? 귀신 카드다 귀신 카드에서 요것을 했다 그지? 나는 바빠 지금 그지? 바쁘면 이거 바쁘면 어떻해 올바를만 돈이 돼 평화니까 돈이 되잖아 돈이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이 기술과 도구 책을 우리는 어 한편으로는 선생도 될수 있어요 가르치는 거, 공부하는 거, 글 쓰는 거 이거 어 유명해지는 거, 내 실력을 샀는거 이런 것도 될수 있는데 이것을 될수 있어요 그지? 그럼 나는 어떻게? 나는 돈벌이도 되겠지만 은 이것도 돼 그지? 그런데 역생을 하게 되면 나는 하는 일마다 돈 까먹고 어떻게? 이 공부도 막아버린다는 거다 <웃음> <웃음> 응? 그래서 역생은 어지간안 하면 역생은 하면 안 된다 이 글이. 뭐 역생하겠습니까? 그렇게. 그것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저 먼저 정원장님은 한번 불러 보자. 잊어불렀어. 딱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웃음> 나? 네. 근데 제명못 해도 약사님이해 드렸으니까 명세를 따로 바꿔 주세요. 어? 한번 바꿔 봐 그럼. 어, 집이 나가겠습니까? 한번. 어, 그러면 집이 나가겠습니까? 이렇다, 그치 그러면 네게 한번 뽑아 봐. 네게 먼저. 에 아니, 그로이 명제가 다른데 뭐 뽑기를 말 뽑아. 지금 이 순간이 됐잖아. 1 3 2. 1 3 2. 또한 개만 뽑아 봐. 4번까지. 담다. 한개에이한 개만. 자, 또한 개만. 아니죠. 한 개만 더 아, 봐. 그전가 없는데. 와, 사가 있지. 사건데. 요 사가 있잖아. 4가 있다. 아, 있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아, 5, 5번까지 봐 봐. 그5 어. 뭐. 어. 자, 1 3 2의 4 5다. 그지 네. 자, 1, 1이라는 것은 우리가뭐했나 용의 카드했다 그러면 이 조상의 공덕의 힘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지, 그 다음에 이놈은 뭘까? 인간 카드 삽니다. 로우 카드를 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 나는 집 팔려고 하는데 조상이 안 도와준다는 소리야. 이거 조상이 안 도와준다는 소리야. <웃음> <웃음> 아, 이게 괜잖아 그러면 여, 귀신은 이번에는 무슨 귀신? 사에 우리는 지다. 응? 어, 지는 어떻게, 귀신은 내주변에 인연들이랬잖아. 귀신들. 주변에 있는 귀신들. 자, 이거는 인연들은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귀신들도 안 되고, 내 조상공덕이니까, 조상이 지금 안 도와주고, 이거는 별볼일 없는 숫자야, 지금은. 그치?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 이거는 사천덕 대왕이라 했다, 그제? 어, 이렇게 팍, 이거 만 하는데, 내가 집을 팔라고 하는데, 이거만큼 있으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이 무거워서 어떻게 들고 가겠나그럼 이걸 빵을 어디쯤 갖다 줘야 되겠나내집 팔라고 하는데, 이 빵을 어디 갖다 줘야 되겠나그는 온갖 부동산에 다나눠가 팔지. 나눠주례 했잖아. 이것은 우리가 무슨, 명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명제에 따라 어, 온갖 뜻다 해. 그래야 팔리지, 지금. 그러면 여기서 온다 뭐고, 이것이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노? 팔리면 어떻게? 나는 몸에, 몸은 이제 가볍게 만들겠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머지 일도 이제, 이것 중립, 집하고 나면 내 몸도 바부려주고,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역생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몸만 바쁘고, 흩어되기바 아무것도 없고, 이것은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만 바빠가, 이 어? 헛다리만 짓고 생기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한 거는 헛다리 짓고 다니잖아. 내가 아무리 여기서 벗어날래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 이 밥그릇을 어떻게, 빨리 나눠주라 했잖아. 살아야 될까, 궁금하 거, 그건 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다. 그런데 요거는 살아야 될까, 할까, 이거는 우리 심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카드라서 돌릴 수 없는 거야. 아, 그거는 지금 가는 거, 진행하는 거는 이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운명적으로 이런 인연이들, 왜 이런 인연들이 안 되는 것까 궁금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아는 건 무조건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거는 바로 카드 갖고 돌리면 돼그냥 일반 카드 갖고 그대로 돌리면 돼 응. 그래서 그거는 클로즈 카드 갖고 그냥 돌리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좀 황당한 거 지금 현실로 우리가 즉시할 수 없는 내용들 이것을 우리가 푸는 거야 그러니영원생활을 푸는 거 아까 지금 이게 한번 로러볼요 답이 없어. 다들 기쁘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다들 기쁘는 거야. 이? 너만 불만. 그럼 언제 나갈까 이런 거는 지금 언제 나갈 거는 가지고 가 이제 카드 돌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안 이건 안 되지. 언제 나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카드 갖고, 갖고 돌리라 하는 거죠. 동 시장 가서몇 하나 사 가지고 집어다니 맞아요? 맞지. 맞는 거 같네.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이거는 황당한 거. 인연법으로 영혼의 인연법이야. 그 운명과 연관되어 있는 영혼의 운명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해야 될 거는 그냥 타로 가득 갖고 하는 것이고, 이걸 운명과 상담하는 거 구비를 해야 돼. 이거 합치 갖고 뭐 범벅이 만들어 보면 안 돼. 범벅이 만들면 안 되고. 이거 황당한 거. 나는 왜 재물복이 없을까? 이런 거. 나는, 아니, 나는 왜일만 있을까? <웃음>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 56장. 응. 56장인데, 그린 카드는 20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0장. 그 속에는 전부 다 틀어 있는 거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겠지만, 은 내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우리는 개운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죠? 자, 그것을 우리는 육으로 푸는 거예요. 육은 어? 아, 여기는 우리 개운법으로 육을 푸는 거예요. 일반 그룹 상담할 때 푸는 것이 아니라 개운법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육은 개운법으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6은 교운법 나중에 이제, 음, 한번맨 마지막에 풀게. 그럼 요거 끝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3, 4, 5, 6, 그제? 그러면 7, 8, 9남았지 그래서, 우리 조금만 씻다가. 그럼 6은 맨 마지막에 풀고 7, 8, 9 먼저 하고 6나 한다. 응, 어, 7, 8, 9 하는데, 9는 여기서, 9는 우리가 여기서 안 푼다. 이거는 인연법이, 인연법이 돼갖고, 좀 복잡해 갖고 여러분들이 숫자 풀이 인연법 속에 숫자 풀이 인연법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 논리를 해결해 그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일반 사람이 알기가 너무 힘들어 가지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먼데까지 왔는데 그죠? 먼데까지 왔는데 7, 8월 우리가 또 만들어 가자. 늦트라도이